말해줘 지금 난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일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새송이며 우리 한번은단한 번쯤은 마주친